정우는 피가노 프로스타스 지우는 우유랑 딸기를 좋아해 엄마는 늘 요리 초고수 순내선 정우 치운 우리 내네 가족 사소한 얘기가 있어 그 안에 소중한 음. 것이 있어 응?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제 눈사람, <웃음> 눈사람 만들고 눈사람 있습니다. 우와 저기 눈썹 눈썹 저 저기 팔도 만들었어요 코코응 이. 짜잔. 종아 <웃음> 응. 앉아봐 같이 수고야, 어 같이 앉아봐 종아야 인증샷